We'll b h 이리와, 올라가. 올라가. 잘올라가 <웃음> <잘 올라간다. 웃음> 자.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 형이 <웃음> <웃음> <통이> 좋아? <웃음> Ha, ha, ha. 哈哈哈哈哈 <laughs> <laughs> <Huh? laughs> <laughs> Hahaha <laughs> 다 보인다. 열심히 이거 와, 여기, 허이 뭐야? 야, 다 보이네. <웃음>